아무리 그 위대한 진리도 말로 설명되지 않으면 없는 거랑 똑같아요. 중생한테 도움이 안 돼요. 자, 지금 중생 안에 다 법신이 있어요. 중생 안에 진리의 창고들이 다 있다고요, 지금. 안에서 진리가 또 설해지고 있어요. 그런데도 못 알아듣고 있잖아요. 그쵸? 중생의 언어로 얘기해 주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. 중생은 언어로 말해주지 않으면 중생은 절대 알 수가 없어요. 듣고 나면 알수 있는 얘기지만 듣기 전엔 절대 알 수가 없는요 그쵸? 제 얘기도 듣고 나면 꼭 내가 원래 알았던 얘기 같고 나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고 그렇죠. 근데 제가 얘기 안 했으면 죽을 때까지 생각 안 하셨을 내용이죠. 이게 이게 진리라는 진리의 특징입니다. 지당하니까 얘기 들으면 너무 지당해서 뭐 당연한 거아니야 싶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시면 죽을 때까지 그 생각하셨을까요? 뭐 잘안 한단 말이에요. 그래서 우리가 경전도 보고 이런 얘기도 자꾸 들어야 되는 이유입니다. 여러분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른다니까요. 남이 얘기를 해줘야 알아요. 그래서 밖에서 얘기해주는 스승은요. 무련된 참나라고 하는 거예요. 인간의 모습을 한 참나라고 하는 거예요. 저 사람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한테 얘기를 해줬으니까 내 안에 있는 참나의 소식을 내가 알게 됐으니까. 그렇죠? 그래서 그 스승은 인간의 모습을 한 참나라고 하는 거예요. 그렇죠. 이 이것도 다 의미 있는 말이죠. 그래서 지금 내가 말로 풀어줄게 이 말이요. 제가 들을 땐 엄청 감동적인 얘기예요. 말로 안 해주면 사실 우리는 모릅니다. 예전 어른들이 말로 해줬기 때문에 저도 그거 남긴, 남겨주신 자료 보고 공부하시, 공부한 거예요. 제 참나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런 이 인간의 모습을 한 이런 양심, 인간의 모습을 한 진리들의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. 여러분도 그렇게 활용하시고요.